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제나너아 50m 너무 짧아 이거 다어 짧아 아 짧아서 빨리 못해 아. 그러면 민규가 해봐 그러면 아 근데 승관.. 승관이 가뿐히 이기지 승관이 못 이기면은 사고로 배드민턴은 아 배드민턴이 달리기는 초반에 결정이 난다 자, 결승전에 올라온 세분 정말 실력이 출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승자가 보여요 그래서 룰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여러분 놈이죠? 주머니에 지금 핫팩 있으시죠? 머리에 핫팩을, 핫팩을 올리고 머리 네. 위에 핫팩을 올리고 떨어지지 않게 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비닐... 에 비닐은 비아니 이거 머리야! <웃음> 저 형은 왜 이렇게 사기가 느는 거야? <웃음> 알겠어, 내 머리에 올릴게. <웃음> 아, 근데, 돼요, 괜찮아요. 머리에 올리긴 했어요. <웃음> 말이 되네요? 야, 갑자기 이러면 앞에 열심히 한 게, 아무 아뮤... 원래 고잉은 그런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앞에 한 거는. 그거를 앞에야 되고 떨어지지 않게 달려, 계속 미는 거야. <웃음> 뭔 느낌인지 알지? 이거를. 과학, 과학적으로. <웃음> 그 과학적으로 <웃음> 그 바람과? 관성의 바람으로. 관성 이렇게 <웃음> 하는 거지. 아, 그 그러니까 <웃음> 엄청 빨라야 되잖아. 아, 악 <웃음> 아, 아, <앞발이. 웃음> 그럼 1등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정이죠. 핫팩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준비. 어, 어, 시작한 거야? 예. 뭐? 어.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아, 어. 뭐야? 아, 시간에 <웃음> 아. <웃음> 아, <지금까지> 늦게 출발한 사람보다 더 <웃음> 못해. 아.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오우. 오우. 야 근데 이거 좀 재미없다 재밌을 때까지 다시 하겠다고 이번엔 내발라 달리기 하자 야 짜지 마뭘 <웃음> 아니 뭐또뭘 시키려고 아니야 아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웃음> 긴급상황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PD님께서 아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결승전은 편집이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울고 예. 시잖아널 <웃음> 찾아 가야 야, 돼. 야, 이거 네. 아시죠? 원해나 원해나. 네, 네. 포인트는 뭐냐면 가시면서 원해나 투에해나 이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원 애니 앞발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한 안무로 뒷발로만 빛, 빛, 빛, 가주셔야 돼요 아 그냥. 좋아요 좋아요 원앤아투앤아 트리 아이 n 어야 이거 조샤가몇년 동안 밀고 있던 스텝인데 <웃음> 아,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피치 바라는 순간입니다 과연 훈련이 잘 됐을지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역시 DDR. 자 에이스를 뽑는 마지막 결승 아, 잠시만 1등 에구예상 하시나요? 1등 나예상하시나손 <웃음> 페이스메이커 안 필요해 페이스메이커? <웃음> 페이스메이커. 아, <웃음> 너는 응원 안 해줘도 돼이스텝으로 봤을 때는 조 d 이랑 e 스 형이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a a 식에 붙어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준비하시고 다 m and 습니다네자 마지막 경기 원에 준비 t c h 원 r 나 e x 나 e c <웃음> 잘 생각해봐. 이게 진짜 예능이고 넌할수 넌 있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 아, 아, 아, 나, 나 좋아. 아, 해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먼저 들어왔어와 아, 야... 어이 페이스메이커가 세네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페이스메이커가 세네. 효과가 있네. 왜냐면 현실적이거든요. 뭐라 있어요 뭐라 있어요생각해봤거나 그러니까 어, 이게 예능이고, 어. 넌 재미로 선택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 그럼 지금처럼 가. 현실적이주고현실적이주 긍정적인 거 필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할 거야 그럼 지금처럼 가. 안돼 지금 마지막에 애매 수영이마 치고 와가지고 지 결과를. 아애매 l 들이한번더 하는 걸로 한번 더요? 네 체력 이게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우지 씨. 아니 이제 결과 나 결과 나왔나요? 결과가 지금 집계가 되고 아, 있습니다 결과! 결과! 다승와두 <웃음> 아, 명이 에이스 와. 아 근데 잠시만요 저 컴플레인 저 페이스메이커 왜냐면 슈아 은 마지막에 점프를 했고 아. 승관이 형은 계속 이 스텝으로 그 들어가고 들어왔기는... 그게 야디나야울고자 자리 먼 사람들은 점프로 갔거든요 난 원래 그렇게 <웃음> 가 <웃음> 에이스가 어, 두 명이어도 어, 괜찮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두명 좋아요 야, 두 명이 에이스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서 에이스 에이스로 분들께서... 선정된 조슈아 승관 이두 명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멤버들의 짝을 제어주시면 됩니다 어. 저 여기서 소음권 쓰겠습니다 승관 에이스 자리 제가 뺏겠습니다 오. 오. 소음권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데서 <웃음> <웃음> 왜냐면 이제 안 차량이 안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웃음> <웃음> 승관이 열심히 했는데 승관아 <웃음> 그러니까 나는 멋있는 그림 땄으니까 승관이니까 편집하고 에이스로 바꿔주세요 두 가지 편집해주시고 제가 먼저 드어간 걸로 편집했어요못 건드려 저까못 건드려 자 에이스 조슈아 에스쿱스 씨 역시 에스쿱스 이씨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 두 분이 워낙 달리기를 잘하시기 때 너무 잘해 아까 준비할 때부터 다리가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관상이 나홀로 집에 도둑들 같잖아요 자두 분께서 이제 짝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인1조를 선택해 주세요. 일단 할까? 저희 둘이 하겠습니다. 오 아, 이거 빠르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결국 차를 미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평상시에, 아,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자주 했는가? 맞아, 사실 이거리 제일 유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죠첫 번째 조 발표하겠습니다. 네, 예. 디노 승과 존재할 거예요. 내몸할 거야. 거야? <웃음> 아 진짜? 아, 아 페이스메이커와 어, 3등. 두 번째 조. 네, 호시. 우지! 아, 아, 네. 아,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어디 가요? 어디든 갑시다 <웃음> 3조! 3조! 번논 전환! 우회의 조합인데, 4회의 조합? 민규, 아, 원우! 아 민규, 원우! 1월 보자. 저는 어떻게 되나요? 도겸! 혼자! 진짜요? 아 제발요, 놀자 합시다 도겸! 현석이요 도겸 현석 도겸 아, 도겸 아 나는 좋아 어, 아니 뺄수 없어 어, 뺄수 없어 자기야뺄수 어, 없어. 어, 어, 없어 합시다 야, 한뺄수 합시다 야한번더 하는 그림이 재밌을 수가 없어 괜찮아요? 어, 오케이 다리요. 오케이 현석 네. 도겸 현석 도를 다 정했고요 네 마지막 저희 대망의 무모한 도전 네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굳은 날씨에 혹독한 훈련을 마친 세븐틴 도전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마지막 검은까지 잘 오셔서 여러분 박수! 아! 많은 훈련을 거치면서 드디어 왔네요. 고맙게 켰습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 자동차를 이기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고요. 차의 종류는 어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 네. 세 가지요. 네. 그러나 어떤 차가 올지는 모르는군요. 모릅니다. 아, 어떤 조에 어떤 있고. 차가 붙을지 이것도 운이겠죠? 운이죠. 아무래도. 네. 차를, 차를 불러볼까요 차를 어떻게 볼까요? 자동차! 하고 부를까요? 네. 나오세요! 버스가 어는데 <웃음> 버스가 와아 근데 차가 없다 야 마티즈 미는 거 아니었어? <웃음> 와 승관 디노 진짜 저건 에이스가 해야겠다 버스를 뭐 어떻게 정했잖아 해야, 아까도 아떻게 어. 그 근데 우리네 또 해야 돼 그럼 하루 땡 해. 저거 뿌요뿌요 아니야? 야, 아 타요 타이어 타요인가? <웃음> 야 다음 차딱 빨리 차 우와 오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옛날에 진짜 신발 보시던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대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넘겨. 웃음> 안녕하세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아 방문기 심판님. TV에서만 뵀었는데 어릴 때. 그럼 이제 경기 규칙을 네 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l 츠고 자 여러분 대망의 순간입니다 네? 야 근데 정말 네. 저는 버스가 나올 지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못밀것 같은데 저밀수 있겠죠 저금 저희 첫 번째 도전자가 누구였죠? 승관, 승관 디노, 디노. 아, 아, 야,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막강하네요 파이팅 구호 있나요 둘이? 저희 파이팅 있죠 어 갑시다 자 우리는 이긴다 민다 우리가 할수 있다 디로 기도 씨만 하시는데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웃음> 방송만 끝나면 끝나는 조합 지금까지의 앙축은 잊어라 모니안이를 잇는 잔이관이 승관 니노 자저 차로 가시죠 자 준비하고 계시면 니다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원래 승관이 차 타고 싶어 나도 진짜 아니 앞에서 막고 싶어 이렇게 <웃음> 놀라지 마세요 네 소리가 좀 커요 네. 시판님 사인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파이팅 준비 준비 야! 야 뭐해, 뭐해, 뭐야? 뭐야? 밀려 밀려. 밀려. 앞으로 가, 앞으로 자, 가, 앞으로 가 자. 빨리 손톱부터 뛰어 야 이거 진짜 빠이데 너무 빠르데야 이거 밟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Um,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잘하고 파이팅. 있어! 야, 야 미쳤어 너네 파이 포기하지 마, 완주 완주! 포기하지 마! 안 돼, 포기하면 안돼 완주가 붙어. 이아 <목소리> 선생님께서 실패하면 딱 이거 해주시 너무 좋네 <목소리> 오전 실패! <슬픈. 목소리> 생각보다 팔의 힘보다 하체가 하체가 많이 힘들어요. 야잘 밀었어 생각보다. 야 근데 생각보다 잘 밀린다. 근데 어. 둘이 밀는 모습이 웃겼어. 이게 바퀴의 힘이야. 아... 갑자기 뭐. 면자 운동지 가자. 운동. 자 운동지. 가서 가서 가보자 중립결을 쏘고 간다. 호주보 발령 호시 호지. 자 운동지가 과연. 승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운동을 하는 것과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 분초가 나와요? 네 36.02. 야 36.02. 36 .02. 02겠지? 36분은 아니지 않을까? 6분 <웃음> <웃음> <웃음> <이거뿐> 아니지 않을까? <웃음> 야, 디노 승하는 이기자. 어. 나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이건 열심히. 운동적인 인다. 자존심이야. 진짜 예능은 예능은 진짜 진지하게 아직. 이건 뭐 예능으로 할 수가 없어. 자 준비 되셨나요? 예. Yeah. Yeah. 화이팅 이조는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한번 기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이제까지 운동한 거 말장 도루묵이라고 놀리고 싶다 진짜. <웃음> 아, 그럴 그래, 그럴 수 있어. 어. 준비. Yeah. 야 오, 오, 오, 오, 오. Yeah. 오. 가자. <웃음> 오, 빨리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뭐뭐뭐뭐 아, 너무 빠른네 와, 이렇게 빨라다고? 어? <웃음> 할수 있어, 얘들아. <웃음> 와, 야, 나 탈려 받는다. 아, 근데 도움 챌았는데? 자, 아, 어, 받는다, 어, 받는다. 자, 1 2 3 4 5 자, 자. 쪼! 쪼! 쪼! 이제 저기서 죽어. 여기서 죽어. 이제 여기서 맞아, 죽어. 맞아. 이거 관대서 야. у <웃음> 도전 <웃음> 실패 아, 실패 아, 아, 아, <웃음>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야, 야, 야 돌아와 <웃음> 빨리 창피하니까 연치 뭐야 차를 못 믿는데 아, 너화가더 빨랐던 그러니까 거 같아 일단 1더 빨랐는데? 오케 스마뉴 한번 부딪혀 어 <웃음> 네. 왕쇠다 아. 진짜 어떠, 어떠셨어요? 아유 아,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하셔. 벤치 80 친다 이거 친다 어, 야 80을 치지 <웃음> <웃음> 자1초2초 기록은 자 후시우지 40초 05 4초 차이 났습니다 아, 애들이 하체가 좋아 맨날 배드민턴 아, 치고 막 이래가지고 <웃음> 저희가 너무 상체 위주로 하버렸 <웃음> 저희는 <웃음> 네, 맨주피지클 <웃음> 준비하고 네, 있어가지고 <웃음> 맨주 네, 있어. <웃음> 상체 위주로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 차 한번 불러볼까요? 다음 차 나왔야요야모 뭐 온다 모뭐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만만치 않다 펜 어... 아니야 펜? 벤이야 벤? 벤서투 월스 스키 포두 번째는 15인승 미니버스 렌트카 아까보다난 거잖아 무게는 이게 덜 나가 보이긴 한다 <놀란라> 어... 자 이제 도전자는 우측으로 이동해주세요 네자 어 정한보는 정보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반란 떠오르는 새로운 케미 정한 야한 팀이라도 이기는데 한 팀이라도 원래 무한도전 뭐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기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준비. 우리 구원이거 알겠지. 오케이. 어 논이 논이. 아니 아니. <웃음> 저게 더 떨린다. <웃음> <웃음> 이게 더 떨. <떨리>. 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진 네, 나, 와. 진자 화이팅. 오랜만에. 어 논이 논이. 아니 아니. 논이 논이. 잘하고 야 있어. 야 이거 빠른데? 야 해볼만해. 근데 아까보다 낫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형. 야, 어야 가. 야 가. 야 차이 안 나. 야야야 차이 안 나. 아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오 잡는다, 오오오 잡는다, 오오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뭐야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빨라. 빨라. 빨라. 나 다리 커질 것 같은. 할수 있어. 야 잡아. 잡아. 잡아. 다 번째. 첫 잡는다. 야 잡았어. 잡았다. 이겼어 아, 우와 잘해 누가 또, 이겼어? 또. 도전 실패 아한번더한번더 잘... 그쵸? 그냥 한번더아 이거 할수 있었는데 아. <웃음> 야 민기야 오늘 너희 해볼 만하다 아 근데 해볼 만하네 오토가 확실히 해볼 만하네 <웃음> 야 다리 진짜 풀렸어 나 <웃음> 정환이 형 괜찮아? <웃음> 정환아 너 걸을 수 있네? <웃음> 아 힘들어 야 아쉽다 에이, 이거 조금만 나아야 할수 있었는데 진짜 간발의 차였어 중간부터 여기부터 완전 따라 나왔어. 다음 사람은 할수 아, 있을 거야. 봐봐, 지금 몇 초야? 1.8초 차이 났네. 아, 2.5초, 2.3초지. 어. 2.3초. <웃음> 이, 이 차이였대, 이 차이. 아깝다, 아깝다. 민규 원은할수 있겠다. 아, 못할 것 같은데. 언니야! 가자! 가자, 비러리, 스위시! 자, 비러리, 렛츠고 마비통하면 못할 게 없다! 비러리와 스위시! 원우! 이제 빌어리랑 수희 씨가 이제 갈 차례입니다 오케이 자 아까, 아까 정환이 형이랑 번호 입보니까이쪽좀가이 있는 가능성이 거 같아요 가능이 있어요 초밖에 차이 안 나요 아민경원오면은뭐할수 있지 할수 있지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준비 저기도 긴장된 거같은기도 긴장된 거 <웃음> 좋아 치고 나가 야가 치고 나와 아, 나가, 나가. 네. 나가. 할수 있어 야 잘하고 있어 야좋게좋게 닷게. 닷게. 다시 이다다 다시 다 어, 으 앞을 보지 마. 가가 살려라. 가. 가. 가. 가. 가. 가. 살려. 됐다. 됐다. 어, 이겼어. 이겼어. 나 됐다. 이겼어. 이겼 이겼어. 이겼어. 우와. <이겼어>. 이겼으니까 <웃음> 아, 아, 마지막 아, 그 이겼트, 쭉, 아, 밀어, 쭉, 와! 와 와! 대박. 도전 성공. 흐우! 흐우! 흐우! 어우 원우야 이렇게 달려줘! 사람감 지진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대박! 야 대단하다 야성공해서 나이스! 와2 6초야 진짜 빨랐어 와. 쭉쭉 성공해보자! 아 역시 원우야 하체 운동이 배신하지 역시, 않았어 역시 하체 운동한 나보다 선생님의 코칭 덕분에 이게 네 선생님께서 힘 알려주셨거든요 어. 완전 꿀팁이었어 꿀팁 한마디 하다면 꿀팁 야 꿀팁 꿀팁 가능한 한 길게 네, 없게 하든 서서 힘을 주면 아, 파워가 안올는가 아. 체중을 이렇게 딱 치를 파워. 수 있게 이제 아. 아. 그냥 머리를 바꿔 밀어야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차도 한번 나와볼까요? 이 기세를 보러서 쭉쭉 가봅시다 도겸 선수 저요? 파트너를 만나러 지금 가시죠. 가시죠 그 전에 일단 도겸 씨 차를 그 한번 불자 다음 차 나와세요야 짜듯하네 승용차다 카니발 아니야 카니발? 야 카니발 야 카니발 할 만해 그러면 약간 이때쯤 카니발 나왔던 애거든 아, 컨텐츠상 약간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지 보잉의 마스코트 고겸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잘 부탁드립니다 일로 만난 사이 도겸 현석.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송... 할것 같아 아까도 했는데 제대로 하실게요, 파이팅! 파이팅!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됐자 형! 현석이 형 파이팅! 아, 현석세 형! 아 아, 아, 아, 아, 아 대충 하지 마, 진짜! 어? 잘하네? 이긴다, 이긴다! 두 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해석이가나한같은데 어? 잘 밀리는 거 같은데? 우와! 어디까지 온 거야? 안 보여 잘 쳤다, 잘 쳤다, 형잘 쳤다, 쳤다 와, 대박 도전 성공 성공! 폭염 한석 성공. 성공!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어떻게 성공을 하네요 하니발은 좀 쉬운 거 같은데? 그러니까잘 어두... 밀려, 잘 밀려 응. 다갑으세요 에이스들이니까 기록 초수로 하는 거야 흰태리, 너 이제 승부욕 한번 가야지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노력형 에이스 쿱스 쉬어. 자 현재 기록이요. 한이 음 차량으로는 네네 네, 지금 도겸 현석이 28.25.25. 현석이 너무 안 밀었어요 지금. 맞아요. 한 쉬어 쿱스는 도겸 현석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렛츠고 가자 화이팅 에이스 22초 가자. 22초 가자. 2초 5초 줄여 5초만. 야 진짜 있는 겁니다, 난. 어. 나도 있는 거 밀어볼게. 준비. 야, 처음부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좋아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요 우리가 우리가 진거 버스 말고 없어 형 버스 비는 거 어때? 버스? 지금 우리가? 어 지금 버스를 못 이겨봤으니까 에이스가 에이스가 버스를 하자 에이스가 아, 버스 버스 이거. 갔나요? 첫 번째 차례 도전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네, 보고 싶어요 아, 에이스는 할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아. 에이스를 하려고 소음까지 썼단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자. 아, 도전해보자 자첫 자, 번째 차를 해볼게요 역시 투 에이스 버전! 실패! 저희가 예. 세 가지 훈련 끝에 예. 정말 성공적으로 차와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맞 예. 예. 하지만 단한 가지 못한 차가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있죠. 세 가지 차량 중에 버스를 성공하지 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는 차와의, 차와의 대결에서 이겼지만 마지막 번의 경기로 에이스로 등극하신 두 분께서 네. 네. 첫 번째 차에 도전하는 아. 걸 마지막으로 야, 야. 오늘 고잉 세븐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네. 알고 보니까 저희는 천생님 분이었어요 에이스 신발 에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저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맞이하러 아웃라인으로 가봅시다 네, 네. 좋아요 잘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다르다 높이부터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믿고 어. 끝까지 응. 잃고 나도 포기 끝까지. 안 할게 어. 나도 끝까지 포기 안, 나. 안 악바리로 악바리로 파이팅! 파 아, 마지막 투선! 준비! 가자! 오. 야, 쏜거 아니야? 아, 근데 좀 출발 안 한다 아, 출발 꺼졌다 다시! 가세요세 아세! 왜 이렇게 아세! 아세! 아세! 아아니 아세! 아세! 저세 아세! 아세! 아세! 아세! 아세! 아세! 아세! 아세! 아 아세! 아세! 아세! 아아좋아아아아 와! 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고생했어. 이걸 하다니, 대박이다. 야, 이걸 해냈어, 해냈어. 태형, 이게 차가, 옆차가 시작을, 출발 안 해가지고, 다시 해야, 다시 해야 되는데. 착수하시다. 어, 초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 오 빨랐네, 빨랐다. 빨랐다. 원래 차한 3초였으니까, 아, 그러네. 거의 이겼 거지. 이긴 거네요. 아, 잘하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에이스. 와 형들이 해줬네 괜히 에이스가 아니다 <웃음> <웃음> 그냥 하긴 했다 그리고 오늘 그 수고하신 박문기 심사... 어 심사님 심판님께 박수 한번수고했어요 파이팅 심판님이 또 이제 아, 팁을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 저희가, 때문에. 저희가 그 팁을 따라서 아니 심판님 네. 덕분에 이긴 거예요 맞아요 자 마무리하시죠 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고 마지막 우리 고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정, 정말 도전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역시 도전하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전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잉, 선지 때 네. 엄청 금한 거야. 화물차 와갑자기. 우리 여기인데 저기 이미 도착. 화물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